우유한 방울도 없고, 그러니까 뭐 소모품만 교체해서 타는 정도로 네. 굉장히 감사히 잘 타고 있습니다 현재 없다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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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저는 오늘 지금 고객님하고 약속 장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고객님께서는 저희한테 한 2년 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벤츠 GLK 모델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거를 어 차를 바꾸시려고 이제 연락을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GLK에 추가로 벤츠 GLS GL-E 보다 더큰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어, GL-S를 구입을 하러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GL-K는 그냥 서브용으로 쓰시고 가족들 때문에 한 차로 움직이려는 용도로 GL-S를 알아보신다고 하네요 제가 만나 뵙고 한번 차량 자세하게 검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<웃음> 오랜만에 뵙네요고 <웃음> 이쪽으로 오시죠 요거 저번에도 보셨죠,군요? 어, 네, 기억 기억 나시죠? 예, 네, 뭐 저번에 한번 다 보셨기 때문에. 거예요? 자, 지금 일단 제가 전체에서 봤었어요. 네, 그리고 네 없어서 원래는 제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매 단지마다 사실 그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신뢰성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디는 좀 차별로 대부분 안 좋고, 네, 뭐 부천 쪽 차들은. 뭐 거기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갔을 때 실제로 그쪽 네. 차를 이렇게 또 결정한 적이 많이 없어요 네, 네. 그래서 자첫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지금 이게 고객님 랩핑돼 있는 차량이죠 네 랩핑돼 있는 원래는 흰색인데 흰색깔랩핑해놓차입니다 일단은 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. 4통짜리는그 GLC 이런게 4기통이고 자 오늘 두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GLS구요 요거는 랩핑 아니구요 그냥 흰색 흰색. 네, 흰색입니다 훨씬 더 깔끔해요 사진 무섭기도 전혀 없고 그리고 디젤이 6기통 넘어가면 일단 엔진이 퀄리티가 좀달라져네 응. 3000cc 안, 근데 6기도 안 갔죠? 응. 이게1 0그 0이 응. 높지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그냥... 2000cc 디젤이랑은 나와 어, 아예 다른 엔진이라서 응. 지금 뭐 사실, 조금 충격은 있네요 네. 요 느낌, 네, 요 느낌. 네. 자 세번째 후보차량입니다 GLS 똑같은 GLS고요 지금 저희가 핸드폰을 안에 좁아가지고 못가지고 타가지고 핸드폰을 찍었는데 차량 안쪽 상태는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<웃음> 일단 이런 먼지 있으면 누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누유가 있잖아요 음. 이 먼지가 다 때로 젖어요 자, 음. 네. 산는뭐 전체가 깨끗한 누유도 없고요 네. 구동의 교에 여기가 조금 지나가면 그렇게 우와, 잘 되죠?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브레이킹 좀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칵 네, 이런 게뭐 전혀 밀린 느낌 없죠 네. 근데 밑에가 뭐 누유 있을 만한 그게 아닌데? 요런 것들 네. 이거는 지금 딱 봐도 막 진짜 막 1년에 막한 열방울?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세차해서 네.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세차 물이야 물이도 아, 아, 없네 아, 물이야 물아 그러네 기름이 물, 아니네요 물, 네. 물. 네. 미세먼지에 고객님 보여요! 네. 눈으로! 예. 끝났나봐요. 그럼요. 잘 처리가 된거? 자 일단은 오늘 고객님 일정이 제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네. 아침에는 거의 한 10시 정도 출발하셨나요? 네. 그쵸. 지금 출발했어요. 아, 아, 지금 출발했어요. 저희가 시간이 8시입니다. 네, 네. 고객님이랑 저랑 10시간을 같이 <웃음> 있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겨울 정도라. <웃음> <웃음> 언제였죠? 2년? 2년. 좀이 넘었죠? 2년 좀 정도? 2년 네, 반 정도. 2년 반 정도. 네. 지금 전에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멘트맨에서 GLK 구매하셨어요. 네. 예. 그때는 이제 자녀분이 그때는 이제 딱첫달딱 나오서 첫째 딸나오 예. 바로 왔죠. 예. 첫째 나가시고 한달 만에 저희한테 오셔 서 차를 사시고 오늘 이제 둘째 나가시고 열흘 정도. 만에 예, 저희한테 또 오셔서 차를 구매하셨습니다. GLK는 잘 타고 계세요? 네. 지금도 아직 소유 중입니다. 아, 네. 그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. 누유 <웃음> 한 방울도 없고. 아, 그러니까. 뭐 소모품만 교체해서 타는 정도는 굉장히 감사히 잘 타고 있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시운전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사실 GLS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깨졌어요. 카니발 운전하면서 아 역시 큰 차는 한계가 있구나. 네. 포기해야지 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아이 차를 사면 포기 안 해도 되는구나. <웃음> <그죠? 웃음> 괜찮았었어요. 예, 굉장히 좀 나도 만족스러웠고 품사함이라는 게 확실히 그렇죠. 예. 등급이 높은 차다 보니까 무시를 못하는 예. 서스라든지 아니, 이런 것들이. 이게 에어 서스가 국산차 에어 서스랑 또 다른 릅니 예. 구름에 음. 좀 약간 뭐랄좀 포근하게 이렇게 약간 떠서 간다는 느낌이에요. 얼미나 정도. 진짜 요트도 타는 느낌. 미국 해변 같은 데 가면 미국 태어나네. 무엇보다 좋았던 게 기어 변속 될 때. 변속 충격이, 충격이 정말 그러니까 미 기어가 변속된다라고도 모르게 그렇지. 이제 변속이 되니까 g k 같은 경우는 변속되면 아 변속되는구나 그렇죠. 이게 자동 변속이어도딱 네, 그건 맞죠. 느끼는데 얘는 정말 스무스해요. 사모님 차를 또 하시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. 아마 기대돼 있습니다. 다음 주나 뭐한달 안으로 오지 않을까 유어도예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한달 안에 또 네또뵙게 좋은 얼굴로 또 네. 그때도 또 저희가 또모셔도 뭐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구도 네, 네. 해드리니까 네. 근데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얘기 나눈 것도 되게,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, <웃음> 아 네네 저도 되게 즐거웠어요 매번 <웃음> 올 때마다 잘해주시고 그셔서 그래서 한달 안에 도 뵙는 걸로 네, 또 네.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터뷰마무리 네.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고생 네 너무 네, 네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야겠어 네네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네. 아네 오늘 출고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 이제 출발하셨고요 오늘 천안에서 오셨는데 정말 날씨도 춥고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도 원하시는 차종 원하시는 색깔 다 그래도 맞게 가져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녁 8시 20분에 최대품입니다아 오늘 오신 고객님 정말 2년 전에 뵀을 때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때도 아마 애기 낳았다고 막아 축하드립니다 막 저랑 애기 애기 막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그 인연을 키우신 입장이랑 또저희 아이도 또 성장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부모의 그런 얘기들 하니까 너무 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까 김포 갔다 오는데 저희가 운전만 한 1시간 10분 2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,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고객님 너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멘토맨 최대표 되겠습니다 그한달 안에 와셨다고 주 했는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